정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워 죽겠어 저 쇼핑한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행복해 아무도 없이 이렇게 p p y 는거 be 진짜 오랜만이야 아 happy to be here. I'm so happy to be here. I'm 배달이 왔어요 배달이 왔어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고기 배달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식사로 선택한 건 바로바로 바로 삼겹살입니다 아 목살이구나 맛있겠다 지금 m a h e h e r e m m y c e l l p h o n e machine, m a c h i 인 e m h e h e r e m m y c e l l p h o n e m h m y god 감자 이리 와봐 우리 감자를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거라고 짜잔 오늘 언니랑 재밌게 놀아보자 <웃음> 외로워 죽겠어 정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웃음> 외로워 죽겠어 아 어, 정말 어나 진짜 이렇게 혼자 있는거 싫어하고 가족들이랑 있는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집 비면 나 너무 속상한데 밥이나 먹어야겠다. 아, 근데 내 꼬라지는 왜 이러는 거야? 너왜말안 해줬어? 자, 안 되겠다. 월급을 내가 천만 원이나 주는데 내가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 안할 수가 있어? 죄송해요, 진짜, 진짜로.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신지 몰랐어요. 아... 그거는 인정할게 오늘의 의식을 위해서 일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설날이에요 여러분 설날 저희 엄마 아빠는 강화도를 일찍 가셨고 그리고 가은이 우리 딸랑구는 그 전원패 데려가가지고 이번 주말 설날 주한 이틀 정도는 제가 육아해서 f r e e 아 근데 좀 외롭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 복잡한 단점에자 여러분도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저 쇼핑한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핸드폰 케이스 샀어요. Y2K 핸드폰 케이스고 이거는 제 핸드폰 기종에 맞게 삼 프로에 맞춰서 샀거든요. 도킹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디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해외 직구에서 온 거거든요. 이거 근데 너무 구하기 쉬워요. 그냥 네이버에 Y2K 폰 케이스라고 치면 나와요, 여러분. 여기다가 핸드폰 고리도 달수 있어. 키링 같은 거. 오늘 나 여기서 밥 먹고. 진짜 푹 쉬고, 엄마 아빠 없으니까 어둑어둑해지면 베란다 창문에 비추는 제 자신을 보면서 뉴진스 OMG를 연습해볼까 합니다. 엄마, y 마이 d 백김치. 여기 백김치 완전 맛있어. 이거 그거예요, 그. 어떤 크림에 절인 백김치인데, 그리고 되게 고소한. 삼겹살 먹을 때꼭 필수템. 명이나물. 뷰티 유튜버처럼 명이나물 소개해야겠어 명이나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명이나물 때까지 참 곱죠? 명이나물이 그렇게 피부에 좋대요. 대식가 제이미포유는 냉면도 필수입니다. 어 배고파 미쳤어 김치찌개 김치찌개 주는구나 내가 시켰나? 여러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은안 되는 이유 한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 되게 처음에 감성적이꾸밀려고 이렇게 노란 쇼파랑 그레이시한 그레이 베이지 색상의 쇼파를 감성적이게 이렇게 맞춰서 샀는데 엄마가 여기 묻는 거 싫다고 이렇게 한 2000년대스러운 쇼파 커버를 어디서 구해왔어요 당장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사실 저도 여기 묻는 게 싫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버렸죠 그리고 두번 저는 여기 무조건 극락종가저 여인초, 여인초만 놓겠다 라고 박박 우겼으나 늘어난 거좀 보세요. 여기가 무슨 식물원인 줄 알았어요, 저. 공기정화가 너무 잘 돼. 너무 행복하다, 진짜. 저 솔직히 제 둘은 제가 모시고 왔어요, 제네들은 아무튼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망한답니다. 아, 제가 돼지띠긴 한데 너무 많이 먹는 그런 미련한 돼지 마냥 보일까 봐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숨겨놨던 김치볶음밥 슬쩍 꺼내 볼게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프로가 딱 있거든요. 제밥 친구가 꼭 있어요. 일단 제밥 친구 첫 번째는 한무철의 블랙박스 리뷰 엄청 잘 봐야죠. 저 면허 안 땄는데 저거 보고 나서 면허더못 따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두 번째 내밥 친구가 요거 금쪽 같은 내 새끼. 나도 한번 오은영 박사님의 모습을 좀 닮아보려고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생각만큼 공부가 실천으로 잘안 옮겨지네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SNL 보면서 뭐 가겠다. 일단 버섯 먹어야지. 원래 뷔페 가도 채식 먼저 해야 되는 거 알죠? 조선시대에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되게 개걸스럽게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빙의를 해야 돼, 상상을 해야 돼 막. 아, 해 치우고 올게요. 어, 너무 맛있어 삼겹살 오랜만에 먹으니까 원래 회만 먹거든요? 몸에 기생충 키워야 돼가지고 회만 진짜 먹어 회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삼겹살 고기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음 백김치 커먼 음, 입속으로 커먼 행복해 아무도 없이 이렇게 남맥하는거 진짜 오랜만이야 어우 쩌네 아 근데 나 이거 찍고 촬영해야 되는데 저 내일도 촬영 잡았거든요 패션아웃 찍으려고 또 오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거짓말이죠? 누가 안 먹는데? 음. 아, 지금 아무도 없어서 거실에서 해도 되겠다. Cheers! 설날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짱! 감자와 제이미포유의 겟레디위드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자 먼저 준비를 해야 돼. 감자가 겨울 방한 아이템이 딱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입을지. 이거를 입을지. 우리 감자의 선택. 뭐 입을래? 감자 뭐 입을 거야? 뭐 입어? 아무도 하나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감자를 넣어가지고 아 이게 좀 불편해 그래서 옷이. 옷을 입어야 나가는 거야. 밖에 추워서 네 그렇게 알몸으로 돌아다니다간 집에 못 돌아온다고. 살을 넣어 마 그리고 꼬리는 빼주고 엣지 있게.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그치? 아 귀여워. 언니도 옷 입고 올게. 이번엔 제이미포유의 산책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이미포유도 추워. 요거에 다 세트 바지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 꼬글이 옷. 이거 완전 따뜻해요. 잠옷 위에 그대로 입어야 돼요. 왜냐면 어, 그대로 와서 벗어나야 되니까 옷을. 옷을 벗으면 잠옷이 그대로 있는 매직! 를 위해서 그 위에 그대로 입어줍니다. 이번에 새로 산 패딩. 귀엽죠? 이 꼬라지는 좀 너무하니까 머리를 살짝 섹시하게 풀어. 섹시하게? 머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은 안 해. 그냥 계 산책 할 건데 화장을 왜 하지? 마스크나 써요? 단정하게 머리 묶자 그냥. 안경을 써줘요. 농담 농담! 설마 내가 이러고 나갈까? 우리 강아지 똥 봉투 챙기고 나갑시다, 강자 씨. 어그부츠를 신어줄게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 감자의 산책. 룰루렐라. 아홉 살 강아지는 산책이 제일 재밌어요. 에? 왜안 가? 가자. 감자, 가자. 어우, 햇빛 봐라. 하, 아, 이거 너무 뷰 이쁘죠? 어머, 감자 나 쳐다봐. 뷰 봐. <웃음> 죄송해요. 원래 저도 알거든요. 니새 니에. 니새끼 네 니만 이쁘다라는 그 정석에 말 알고 있는데. 래도 어떡해. 우리에게 나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걸. <웃음> 산책하니까 좀. 그립다 우리 가족이 맨날 다같이 했는데 묘기 보여드릴까요? 묘기? 가온이랑 있으면 더 재밌게 탈수 있는데 가온이가 없으니까 야 언니 또라인 줄 알겠어 잡동사니를 좀 없애고 약간 허세를 위해서 미스 디올 디올 머리 미스트는 살짝 보이게 냅고 에어팟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촬영을 해야겠어요 정말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따끈따끈하게 받을 수 있는 초저렴템들 모집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우리 토너패드 선생님부터 립스틱 선생님들까지 정말 알짜배기로 거의 만 원이 넘지 않는 기적의 가격들이고요. 정말 대박인 건 이게 총 합쳐서 12만 원이 안 돼요, 12만 원이. 영상으로 찍을 거야, 오늘. 오늘 저 굉장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포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 촬영이 끝났어요 진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너무 말이 많았던 나머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걸렸어 생각보다 오래 했던 촬영이 이렇게 끝이 났고 이게 바로 쿠팡 최적화템으로 했던 메이크업인데 따로 괜찮죠? 근데 조금 톤으로야 근데 제품력 꽤 괜찮았어요 자세한 건 영상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번개 맞은 건 아닌데 누가 왔다 갔을까? 감자가 그랬나? 감자 이새끼 치우고 가지 그래 정리하면서 화장하고 뭐 이런 거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아예 화장 다 하고 정리해버려야 돼요 제 성격상 아무튼 요걸 다 정리하고 자야 된다는 사실이 되게 끔찍하지만 촬영 끝난 건 엄청 뿌듯하네요 어차피 내일도 가운이도 없고 해서 내일 패션하울 찍으러 스튜디오 잡았거든요 내일 아침에 패션하울 찍으러 갈거다 준비해놓고 잘 거고요 뭐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게 딱히 안 떠오르네 나뭐 먹지? 아이스크림 시키자 대박 촬영 끝났으니 나에게 주는 보상 어나왜 <웃음> <나> 없어. <웃음> <오뎅탕도> <웃음> 네, 야 오뎅탕 맞네. 내 친구 찐따 보민이는 해산물이 못 먹어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오뎅탕을 이렇게 따로 시켜줬 어, 어도요아 네.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음. 네. 얘는 되냐? 필요도 없어요. <웃음> 야또 이쁘네요. 진짜? 사진 이거 보여주면 안됩니다 제가 제 친구 어머니한테 제가 하트해드렸거든요 이 하트한 사진 보고 저보고 이쁘대요 어머니가 <웃음> 어머 역시 우리 중학교 엄마들은 진짜 만년 애기들이야 우리가 진짜 나 빡세게 먹을래 오늘 취할 거. 왜 오늘 생초끼 <웃음> 야 여기 노래 성공 뭐야 <웃음> 짬뽕 먹으러 왔어요. 회전하려고. <웃음> 아빠 엄마랑 짬뽕 먹기. 삼 짬뽕 하나, 낙지원 짬뽕 하나 주세요. 머리 아파. 이게 뭐야? 삼중수야 음... 볶음밥. 해장 소스랑 같이 먹어야지. 응? 덮밥 같은. 강동성이 하는 놈들의 자존심이 뭐냐면. 사람 잖아 거의 다 먹었다. 애들 애들 때도 양이 진짜 많다 온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와, 절여졌다 등이. 아, 시원하다. 설날 맞이 마사지 효도 플렉스. 등도 풀어지고 통장도 풀어줘. <웃음> <웃음> 저 명연만 선수님 만났어요. 아, 너무 신기해. 간장게장 포장하려다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아 <안녕하십니까. 웃음> 진짜 신기하다. 첫, 첫. <웃음> 오빠 나와 나도 찍고 더찍어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웃음> 맛있는 저녁 시간이 왔어요. 고기는 아빠가 굽지요. <웃음> 간장게장 밥상다리 부러지는 음식 명년만의 간장게장에서 사온 간... 근데 진짜 실어긴 하다 그리고 이건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명년만의 간장게장 와 맛있겠다 고기는 미디엄 레어로 부탁해요 얇아? 감자 거 아이, 잘 먹어. 아, 어, 근데 고강동, 고강동 계셨으면 어떠세요? 진짜 보면은. 고기는 한 일곱 시 정도 가면 없어. 대딱지에 <목소리> <게> <목소리> 밥 비벼 먹기. 이제 비법을 저거 해서. <목소리> 그럼 다안 돼. 아, 거기 숙제시야. <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수... 아. 볼링 치러 왔어요 엄마 아빠랑 나의 끈짝나는 딸내미의 융 볼링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오. 어떻게 응한번 아 그렇지 아빠의 실력을 한번 지켜보도록 아버님의 하지 아버님의 실력 와 오! 아오! 아오! <웃음> 뭐하세요? <웃음> 와! 우리가 1점 차이로 이겼어. 이게 <웃음> <요게> 170야. <웃음> <웃음> <와>, 오빠가 살려줄 <살려놨자>. 줄알았 <웃음> 아, 데 솔라임 실력을 뽐내봐. 너의 세상을 펼쳐 근데 엄마가 기대하는 슬라임은 사실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여기다 고양이를 넣으면은 뭐야 얘? 핑크 똥에 빠진 고양이야? 예, 응. 절부닥. 엄마가 벗어놓은 스타킹 같다. 건물. 에치. 뭐잉? 비즈 넣은 DIY 슬라임. 먹으러 참치 추추. 먹으러 왔네. 이걸로 그냥 이렇게 시켰어. 그냥 소스. 아우니 계란 좀 주세요. 매 뜨거워 아금건 어, 뭐지? 뜨거워? 어, 어, 어. 물이 있는 참치 먹으러 왔어요 와 소밥 맛있죠 경력이 한 8년 정도 되는 소매 전문가로서 어디 정도 먹어야지 맛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웃음> 아버님 표정 한번 보고 우리가 <웃음> 하는 게 무조건 비전문가로 보여. <웃음> 아니 보세요. 됐어. 일단 한 잔. 한 잔. 까우니. 왱. 왱. 이제 먹는다. 왱. 왱. 이 정도 하시면 이게 바로 굉장히 맛있는 쏘맥이란 말이죠. 우리 스무 살미우들은 참고하도록. 저희 한번 그럼 곁들여 먹어볼까요? 크림은 안 들어갔어? 가오니도 짠짠! 아, 콜라 짠! 콜라, 콜라 짠! 한명 고를 거예요. 할아버지 넌안 아, 하네. 이게 바로 생명수죠? 가오니 거다. 돈가스 어? 아이, 아이 거예요? 어머 우 거예요? 우동, 우동도 서비스 주셨어.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 뱉어주실 텐데. 내 안타까운 여덟 살이다. 삼치찌 와서 분식을 먹고 있네. 와 우와 사진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수 한번 와 이거 나는 이게 깔끔한 얘도, 거 얘도 얘 뱃살이 이게 거. 뭐였지 이게 아빠? 가마도로인가? 아, 그랬어 비포장 도로 아니야? 네비이 <웃음> 필요하겠지만 <웃음> 아 요게 아, 리필이 한번더 되는 거아니 요거는 기름진 부위랑 기름지게 먹어야 돼요 느끼하게 느끼하시네. 음, 진짜 기름지다. 음. 야, 었 1막 끝, 한판 리필해야 돼, 이제. 음. 두 번째, 아, 참치 그릇. 이거는 근데 좀 부위가 아까보다 그지? 좀 다른 음, 거같 다른 부위인 거야. 응. 예, 다죠. 나보다. 응. 이거. 돈까스 먹는 연어. 나중에, 음. 나중에 사 먹는 거. 네. <웃음> 얌얌. 사장님 한번 오신대요. 야너 몸뚱하네. 어디 간다고. 아우 나 새우튀기. 안 먹어? 이게 동황참치 말고 아니면, 진짜 참치 들어간 참치김치찌개네요. 아근 김치찌개 너무 맛있는데요? 왜러냐 내가 좀 이런 거 어머니.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 먹으니까 칵칵하고 찾아야 어머니. 와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우리 엄마 계란 후라이 진짜 잘해요. 근데 너무 반숙이다. 엄마 이거 나 살짝 위에만 넣 그러면 저기 잘 익은 거 먹어. 응. 어, 빠꾸당했어. 요 내가 좀잘 익은 걸 먹어야지. 그리고 여기는 아빠의 비빔밥인데 너무 제사찜 나물 아니에요? 그래도 콩나물 있어서 다행이다. 오징어 무침인데 이거는 저희 고모가 해줬어요. 고모가 오징어 무침을 진짜 잘해요. 물기 하나 없이 잘하는데 반찬가게 안에서 아쉬울 뿐이야. 오늘 나의 꼬라지. 설날에 4일 동안 망측한 식단을 해와가지고 오늘은 곤약밥을 먹을 거예요. 나름의 내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핸드폰을 해줬어요. 얘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걱정돼서. 근데 이거 봐. 벌써 이제 깨먹었어. 한지한 달도 안 됐잖아. 누구 닮아서 이렇게 사주자마자 깨먹니? 엄마 닮아. <웃음> 나는 설레 동안 너무 잘 놀았고 이제 저는 다시 촬영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죠. 미우들도 설날 너무 잘 보냈으면 다행이고, 저는 진짜 편했어요. 저는 앞으로 종종 브이로그 찍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카메라 이거 샀더니 너무 편해요, 브이로그 찍기가.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좀 인스타 감성 따위 같은 거 전혀 없고, 저렇게 어수선한 브이로그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업로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